그래서 형 트위치 방송 카테고리 안 바꿔?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트위치 카테고리 안 바꾸냐고 하는데 지금 트위치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대회 참여 때문에 베일드 엑스퍼트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만우절 기념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그냥 귀찮은 거잖아 자 <웃음> 아, 오늘 만우절 기념 컨텐츠를 찍어놔야 만우절때 올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찍어야 될거 아니야 <웃음> 오늘 하면 어떡하냐 만우절 컨텐츠를 오늘 찍어놔야지 당일에 그래. 찍어서 당일에 올리면 우리는 편해 편집자가 <웃음> 뒤져 <웃음> 근데 청새치 그거 할수 있잖아 청새치가 니네가 뭘 하냐고 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다모였습니다 맙동구산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마늘절 기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마인크래프트 네. 입니다 이러지 않았나요, 방금? <웃음> 그러지 않았습니다. <웃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웃음> 그래서 엔딩은 엔더 드래곤을 잡는 것입니다. <웃음> 거짓말이다. 저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웃음> <거짓말이다. 웃음> 조금 있다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지금 시작하지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겠다 아니? 나무 캐지 아니, 않을 거다. 나무 캐 건데? 나무 캐지 않을 건데? 아 정신 있네. <웃음> 아, 정신 있네. <웃음> 야돌세 개만 훔쳐가봐, 연비야. <웃음> 여기 부자가 있어. 부자 놈들. 아닌데 내 눈에 지금 개 그지득이 들리는데? 아 <웃음> 줄었다. <웃음> 기준은 철저히 하트비트의 그냥 마음대로가 아닌 거지. 아니, 하트비트 마음대로인데? <웃음>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이거지, 지금. 뭘 아, 어떻게 느리나. 말을 어떻게 느리네. 해야 되는지 알겠어. 하트비트는 쓰레기야. <웃음> 맞아. 하트비트는 버릇. <웃음> <웃음> 어 이거 <나쁜> 거짓말이니까 <웃음> 거짓말이니까 이거 괜찮나 본데? 치케비도 아, 나쁜 놈이야. 맞아. 예를 번에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았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아주 가자. 나쁜. 치케빈 나쁜 놈이야? 치케빈은 아. 어, <웃음> 어. 착한 놈이야. 아 연비 아이템 우와. 누가 가져갔지? 잠깐만, 츠캐비는 착한 놈이야 안 죽인다고? 츠캐비는 나쁜 놈이야 <웃음> 이건 뭐지? 이건.. 츠캐비는 <웃음> 인성이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워 마치 마더 테레사 같다니까?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네. 안 죽이네? 잠깐만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보지 말까? 연비는 나쁜 놈이야. 오! 근데 아 그거는 오 틀렸지. 왜냐면 연비는 남자니까. 아, 그러게? 연비는 그러네. 나쁜 연이. <웃음> 어, 그럼 나 이것도 하나 테스트 해볼래. 빗소론 간첩이야. 어, <웃음> 아, 나름, 나름 그게 있, 있네. 내거 먹은 사람. 너구나? 나야, 아, 나. 근데? 너 아이템 너 가져간 뭐 사람 나야. 나는 버러지야. 야 저거는 거짓말이 아야 잠깐만. <웃음> 아니 난 버러지가 아니야. 이거 캡인 억까 당하는 거야. 아니 이걸 안 죽여? 이거 재밌지 않은 걸? 이텐츠 하나도, 재미가 하나도 재미가 재밌지 없어. 않아. <웃음> 근데 이거 심판도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릴 거 같지 않아 사실. 헷갈릴 거지가 않아. 헷갈리지 않게 해 볼까? 아피디가 헷갈리지 않다고 방금 말했어. <웃음> <웃음> 내가 생각했을 때 큰일 난건 편집자들이 아니야. 편집자들의 일은 우리가 알 바긴 해. 알 바긴 해. 나는 사실 여자 친구가 있어. 아 죽었다. <웃음> 아 죽었네 아이템 어디다 잃어버렸네 어? <웃음> 운다 하늘이 운다 하늘이 웃고 있잖아 하늘이 활짝 웃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늘은, 하늘은 비를 올리고 있어 비를 올리고 있어 <웃음> 새롭다 새롭지 않다 아, 잠깐만 어. <웃음> <웃음> 여기는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어? 여기는 물이 올라간다 연비 진짜 바보 같지 않은 걸? 진짜 완전 똑똑해 보인다 연비야. 연비가 바보 같지 않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아니지 않지 않아. 아니지 아니지 않지 않아? 주자라. <웃음> 계산해 보시지. <웃음> <웃음> 캐비는 천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일 수도 있고. 깔깔깔. 이거 컨텐츠 제목이 안 좋을 수 없나? 아니야, 박철수야. <웃음> 박철수가 내 친구야. 아니야, 니네 친구는 찰스야. 철수? 어, 내가 저번에 입양한 동물 이름이 찰스야. 찰스 찰수 삼세야 아니? 음, 그냥 1세인데? 뭐, 일세야 어. 걔는 아빠가 없었어? 아. <웃음> <웃음> 너 그거 패드립이야.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진실을 말하다니, <웃음> 진실을 말하다니 이런.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저... <웃음> 아 잠깐, 아 잠깐. 아이 게임 쉽지 않군. 다른 사람, 아. <웃음> 나는 다른 돈의 전부를 가져가. 오, 이 녀석 인성이 아주 대바라졌는 걸. <웃음> 어, 근데 여기 되게 좁은 동굴이다. 진짜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걸. 키비는 죽을 거야. 나 근데 하나도 안궁금한데 이거. 단편이야장편이야 이거. 초장기 프로젝트야. 근데. 왜 이래? <웃음> <웃음> <웃음> 영원히 할 거야. <웃음> 아정넌 <정말? 웃음> 이래? 텐츠는 영원히 진행되는 n 텐츠야난 지금 정말 연비를 살리이 싶어. n t 비는 t i 비는은이비는 n t 비는 최케비는최케비는최케비는난 정말 최 i 케비는 e c k it in! Check it in! Check it in! Check it in! c h 어어 k it in! c h 잡았다. 엔더 드래곤을 잡았다. 게임이 끝났는걸? 어? 어디? 엔더 한번 일상적이지 않은 토크를 해보는거 어떨까? 다들 평소엔 뭐하고 지내? 주로 똥을 싸지 않고 지내 <웃음> 아 정말 넌 부럽지 않구나 당연하지 내가 항상 청결하다고 나는 어제 일론 머스크와 식사를 하고 왔어 나 케빈형을 봤어 화성 F열에서 먹고 있다구만 음, 나는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재산 중에 3조를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좀 거절을 했어 그거 거절한 거 덕분에 내가 받는다고 그랬어 와 다이아를 찾지 않았어 <웃음> 정말 축하하지 않아 영빈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맞춰보시지 하트비트난뭘가먹고 뭐 싶어 어? 어? 다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사실 엔더드래곤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미친... 아 <웃음> 이제 아 이러고 시작이라고요? 정말 이러고 시작이야? 시작이야? 그러면 한 명이 거짓말을 해보지 않지 않을까? 내가 거짓말을 해보겠어. 아니 거짓말을 해보지 않겠어. 아니 거짓말을 해보겠어. 하트비트 내 마음을 맞춰보시지. 연비는 예. 예뻐. 진짜 겁나 내가 예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코도 나, 오똑하고, 턱도 무슨 막 날렵하고. So, 완전 그냥 s 라인에다가 어? 올챙이 배안 튀어나왔고 <웃음> 이걸로 진짜 끝난 거야? 그러면, 은 형이 진실, 을 말하지 말아봐 그럼 내가 한 가지 진실, 을 이야기해볼게 뭔데? 음... n 깅깅깅깅깅 d <웃음> 아진실 아, d i 깅깅 당깅깅깅이야 지금 아니 완전히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뭐 없나? 나는 결혼해서 참 행복해. 아직 컨텐츠 중인데. 야 죽여야지. <웃음> 야 죽여야지. 어, 남자야. 하트비트는 남자가 어? 아니야. 하트비트는 여자야. 하트비트 그리고 되게 예쁜 여자야. 어여쁜 어, 여자지. 최근에 성적 수술도 있다고 하트 비트 성전환 수술한 거 아직 봤지? 진짜 이쁘게 잘 됐어 새국 갔다 왔대 식장 가가지고 주문할 때 자기야 이러다 안 받으면 아주머니! <웃음> 이런데 내가 봤어 아니야 너는 못 봤어 아. 어? <웃음> 아 내가 봤다니까 연비야? <웃음> 아니야 봤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어, 내가 내가 돌아가 내가 빙빙돌아 <웃음> 내가 빙빙돌아 <웃음> 내가, 빙빙 돌아. 내가 돌아가 <웃음> 내가 돈다 내가 빙빙돈다 빙빙빙빙빙빙빙빙돈다 이 거짓말을 하는것도 참 쉽네 쟤는 똑똑해 <웃음> 쟤는 진짜 너무 똑똑해 음 연빈은 너무 똑똑한친구야 정말 엔더드래곤 안잡아도돼요? 쟤 궁금한거야? 아니야 안궁금해 나는 했어? 나는 속박된 삶을 살겠어. 속박된 삶을 살겠지. <웃음> 좀 그렇지 않나? 연비 집에서 <웃음> 어? 속박된 집이 아니야. 연비 집은 음.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는 집이 아니지. 제 <웃음> 죽여! 연비네 집은 죽이라고. 깨끗해. 죽이라고. 연비네 집에선 아메바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살고 있지 않아. 우리 집은 깨끗해, 아주 깨끗해. 연빈의 집은 아니, 거의 무균 뭐. 무대실이야. 케빈님은이 상놈 무식이. <웃음> 이거 진짜 욕한 거잖아. 이거 진짜 욕한 거잖아. 이거 진짜 욕한 거잖아. 야 어, 그러면 연빈님네는 돼지우리야. 마치 운이야. 아니 아니하잖라 연빈님. 아, 오. <웃음> 내가 봤을 때 지금 하피디도 멘붕이 오지 않았어. 저 친구는 정신 머리를 아주 꽉 잡고 있지. 그치 왜냐 우리에 대해서 잘 알거든 어! 꽉 잡고 있지! 꽉 잡아 응? 너는 정말 똑똑해 연비가 사실 하트비트의 정신공격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맞아? 마치 멘탈 케어를 해주고 있는 메르시 같은 존재랄까나? 난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죽고 싶어 난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죽고 싶어 내 마음을 맞춰보시지 하트비트 정도더 미쳐 가는 <웃음> 거 같지가 않아. 거짓말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쉽겠어. 나 진짜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수 없어. 거짓말쟁이들은 착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건 전영돈의 <웃음> 노래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죽이면 안 돼? <웃음> 귀찮은데. 사람은 <그래서 웃음> 어차피 하트비트의 몫이 아니야. 맞아. <웃음> 어쨌든 얼마가 됐든 계산은 결국 캐빈형이 긁지않아 응? 진짜 근데 벽재갈비 먹고싶다 저건.. 아 근데.. <웃음> 나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웃음> 진짜 안먹.. 뭐... 아..아..아..맞네 아, 맞... <웃음> <웃음> <웃음> 저번에 벽재갈비 먹으러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아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어? 어? 저기 허허벌판이다 쟤 허우 벌판을 발견했어 허 벌판은 정말 가고싶지 않은걸? 난 다이빙을 했어 <웃음> 무슨 다이빙인줄 알고? 그거는 다이 다이빙. 정말 상관이 없어 왜냐면 채팅이 안 뜨거든 상관이 없다고 새끼야 <웃음> 야 아트비트 채팅이 안 뜬다고 새끼야 <웃음> 채팅이 안 뜬다고 새끼야 이제 그냥 살리고 싶을 때 살리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저 새끼 아주 그냥 양아치 새끼네? 죽여봐 아, 죽여봐 AI야? 죽여봐 너 양아치냐? 야 양아치냐고 죽여보라고 야야 <웃음> 야, 죽여야 될지 말아야지 될 지금 고민되지 막. 그렇지 죽이면 양아치고 안 죽이자니 꼴받고 이솔리님 지금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없어 <웃음> <웃음> 나는 생각이 없어 맞아? <웃음> <나는> 생각 <없어. 웃음> 난 생각이 아주 없어. 연비는. 생각이 아주 없어. 근데 연비는 연비는 진짜 생각이 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웃음> 나도. 나 정말 뜬금없지만 나 최근에 알았거든. 사촌이 카페를 시작한 것 같아. 어? 아어어어 어. 그럼. 근데 그 사촌의 카페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분양되고 있더라고? <웃음> 어 아, 그거 좀 놀랐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먹는 게 보니까 빵을 먹던데 얘가?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니까 그러니까 빵을 먹더라고 음. 되게 신기했어 육질이 또 고와가지고 맛있대 티라노사우루스 고기가? 어 <웃음> 맛있대 아 맛있구나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있지 않아 먹어봤어? 먹어봤지? 싫어하는 사우러스는 맛있지 않고. 그 딜로포 사우러스가 맛있어. 어 맛있지. 어 맛있 <웃음> 지난 딜로포 사우러스보다 디핑소스가 맛이 없던데. 넌 디핑소스. 들어와라. 알아? 넌 그냥 나랑 같이 방송 계속하자. <웃음> 아하, 아하 아 너무 재미가 없었나 보네. 너무 재미 있었어. 응, 배노잼이었어 <웃음> 하트 비트는 정말 씹세기 <웃음> <웃음> 그 천하의 그 뭐라고 지죠 씹세기? 그, 그, 그, 그 천하의 그 씨, 씨, 씨, 씨, 세기 그것도 혹시 어딘가의 밈이었을까? 그거 탑자에서 <웃음> <타짜에서 웃음> 안 나왔어 아, 그거 명량에서 이순신이, 이순신이 했던 말이야 명량에서 이순신 했던 말이라고? 음. 명량에서 이순신이 왜놈들이 음. 네. 쉬새끼쉬새끼 저..나..나..나..나..나.. <웃음> 저..쉽새끼들한테 저, 저, <웃음> 알리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고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거든 부활해서 뭐라 그랬어? 아..개운하다 <웃음> <웃음> <웃음> 세상에는 삐리빠리뿌 등장. 할 말이 정말 많은 걸? 저런 드립을 어. 내가 제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쿠키 가져왔어. 쿠키 어디? 카페가. 내가... 쿠키? 우리 사촌이 하는 카페. 페라스타르스 쿠키를 사왔어. 아그알톱대로 만들었다는 그 쿠키. 아 그럼 그럼. 나는. 배고파파녀니 배가, 배가 고프지 않아 연비야 너 혹시 천재야? <웃음> 뭐게요? 맞춰봐요 내가 봤을 때넌 정말 천재인 것 같아서 그래 안석은 녀석은 녀석은 녀석은 녀석은 녀석은 똑 정말 우리 화합이 쓰레기구나. 정말 쓰레기 같은 협동이었구나.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웃음> 정말 정말 대단치 않다. <웃음> 빗소리의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지. 나의 아이템을 다 먹었다니 너 정말 나쁜 쓰레기구나. 넌 정말 멍청해. 나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점점 컨텐츠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 같아. <웃음> 콘텐츠의 본질을 적인 본질 본질, 본질 말이 너무 빨라서 래퍼인 줄 알았어 콘텐츠의 본질 혹시 너조광일이니 <웃음> 이거 핫피디가 간과한 게 있어 바로 우리가 헛소리 할걸 몰랐다는 거지 <웃음> 모를 수가 있나! 핫피디를 무시하지 마라! 핫피디는 다 알고 있다! 연비 <웃음> 너 말투가 정말 지니어스하구나! 정말 천재같다! 진는 <웃음> 핫피디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컨텐츠 정말 즐겁다 이것만 24시간 내내 하고 싶은걸? 나 전혀 힘들지 나 않아서 정말 하루종일 이 컨텐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디라 바디라 난 겁나 힘들어 빠 빠라 바바밤 비피니 대기음 몰라? 그냥 빠비코 더울수록 뜨거운 마산강 빠비코 올겨울은 빠비코와 함께 어, 어, 어, 어. 나는, 나는 나가지 않을거야 여기 하트비트가 뭐라 쓰고 있어 들어와봐 이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나이스!